코리아 넘버원 유튜버 채널 웰컴 투왓다와서시는게 c h a n n 다 l w e w w d you to send n WD, s 산길, k i r a 길을오 h e Kir, and the Kir, a n 사용하는 겁니다. 돌려투스 안에는 HTRAC의 AWD가 있습니다. 이것은 옵션 사항으로서 선택을 하셨다면, 언덕길 올때 지금처럼 사륜구동을 선택하셔서 저 오른쪽에 초록색으로 들어있는 저 버튼이 들어왔으면 올라가시기에 아주 쉽습니다. 그런데, 사륜 구동을 하지 않은 경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륜 구동으로 산길 언덕길 고바를 올라가야 됩니다 그때 쉽게 올라가기 위해서는 바로 운전모드 중에 스포츠 모드를 선택해서 올라가는 것이 아주 힘차게 언덕길을 올라가실 수가 있습니다 미끄럽거나 고바가 심할 때는 지그저그 행태로 운전을 하시면서 올라가시면은 아주 쉽게 오르막길을 오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도올레투산 1.6 터보 가솔린 4 w d 에 산길, 언덕길, 오르막길을 오를 때 쉽게 오르는 방법은 바로 사륜 구동 HTRAC를 사용하는 것과. 4륜 구동이 아닌 2륜 구동일 때, 언덕길에는 스포츠 모드를 활용해서 힘차게 올라가는 것이 쉬운 방법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